그 자존감이 올라가려면 잘 살고, 뭐 벤츠 몰고 다니고, 또 브랜드, 고급 브랜드 입고 이렇게 해도 자존감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대학을 못 갔거나 이렇게 공부를 잘 하지 못하거나 자존감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자존감 향상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제가 자존감이라는 키워드를 네이버 검색창에 넣어봤습니다. 진짜 자존감 고민 많이 하시대요 자존감 향상을 위해서 고민하시는 분도 많이 계셨지만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자존감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해결 방안을 물어보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아 정말 지금 시대에는 자존감 이라는 덕목이 매우 중요한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된다. 또 자녀에게도 격려와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된다. 그리고 성취 경험을 많이 하면 자존감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시는데 진짜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성취경험 많이 하면 이것이 쌓여서 정말 내가 아 나는 뭔가 잘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자존감 향상을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까요? 방법들을 몰라서 이렇게 계속 질문하는 내용들이 많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자존감이 향상되는 포인트가 다 다릅니다 진짜 똑같지 않습니다 다른데 그 포인트를 잘 모르고 계시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그 자존감이 올라가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자존감이 올라가려면 자기의 타고난 욕구가 만족되거나 욕구에 의한 성취가 일어나,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그 자기가 타고난 욕구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예, 그 욕구는 일단 뭐 사주 공부를 혹시 하신 분들은 월지, 오엘지, 월지장관을 잘 살펴보십시오. 만약 사주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이라 해도 저희 센터에 하시면은 생일을 넣으면 자기의 욕구 프로파일이 나옵니다. 예, 그걸 보면 또 확인을 할수 있고요. 막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에서 계속 듣다 보면 유형에 대한 설명들을 계속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 나는 어떤 유형에 가깝다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유형별로 자존감 형성도 그 포인트가 다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다섯 가지 유형 중에서, 이제, 인풋, 지적 욕구를 추구하는 인풋 유형이 있습니다. 어, 인성이라고도 하고요. 이 인풋 유형은 지적 욕구가 매우 강하고, 그래서 사실 지적 욕구가 만족되지 않으면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아무리 잘 살고, 뭐, 벤츠 몰고 다니고, 또 브랜드, 고급 브랜드 있고, 이렇게 해도 내가 뭐, 대학을 못 갔거나, 공부를 잘 하지 못하거나 못하거나 하면은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또 마켓 유형, 물적 욕구를 추구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재성인데이 유형은 외로 공부를 일등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간다고 해서 자존감이 또 높아지지만은 않습니다. 결과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있으며 내가 노력한 결과에 상응한 뭔가가 나한테 물적으로 주어지는가에 따라서 자존감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웃풋 유형 그러니까 식상에 대한 유형은 이런 감각기관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는 유형으로서 내가 뭔가를 잘하는 것에 대한 인정 그러니까 정말 뭐 요리를 잘하면 은 아, 누군가가 맛있게 먹어줄 때내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상호 유형이라고 해서 자기가 선택한 것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나가려는 유형이 있는데 이러한 유형들은 사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해나갈 때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루 유형이라고 관성이라고 이 유형은 어떤 자기의 직이나 어, 아니면 자기가 자기 역할이 뚜렷해질 때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 사람들이 각각의 자존감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이 다르고 자기의 욕구에 맞는 그런 성취가 이루어져야만이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사람마다 이제 다 같이 적용이 될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존감에 대한 고민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유형인지를 탐색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유형에 맞는 성취가 이루어져야 바로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유형별로 나누어서 자존감 향상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